이민경 같은 페미니스트들은 21세기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심각한 여성차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반대편에는 여성차별이 이제는 사실상 사라졌다고 또는 남성차별이 오히려 여성차별보다 더 심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민경은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여성차별에 대해서는 여자만 알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자로 태어나 살면서 차별을 겪기 때문에 여성차별에 대해 잘알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똑똑하거나 특별히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자 주제에 여성차별 문제에 대해 여자를 가르치려는 모습을 보면 이민경이 짜증을 냅니다. 성차별이란 주제에 대해 여자님께서 훈화 말씀을 들려주시면 남자는 그저 잠자코 듣고 고개를 끄덕여야 합니다. 감히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영화 넘버 no. 3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내가 현정아 그러면 무조건 현정아야. 내 말이 토도 토도 토도 토도 토도 토도 다른 새끼는 전혀 배반행이야, 배반행. 배신, 배반이 이민경의 말을 성별만 바꿔서 똑같이 되돌려 줄수 있습니다. 이민경 거울상에 쓴 책을 보겠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논점 중 하나는 여성 차별이 남성 차별보다 심각한가입니다. 이민경에 따르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자가 전문가입니다. 그 이유는 여성차별이 남성차별보다 심각한 사회에서 자라면서 여성차별을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민경 거울상에 따르면 남성차별이 여성차별보다 심각한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남자가 전문가입니다. 그 이유는 남성차별이 여성차별보다 심각한 사회에서 자라면서 남성차별을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상한 이유는 이민경과 이민경 거울상이순환논법을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민경은 여성차별이 매우 심각하다고 가정한 이후에 여성차별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하는 여자의 말이 옳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큰일을 해내셨습니다. 남녀가 바뀌었을 뿐 이민경 거울상의 업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경의 글에는 순환논법이라는 문제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경은 순환논법을 유치한 경험론과 짬뽕했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알수 있다고 보는 인식론적 입장을 유치한 경험 론이라고 불러도 될것 같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여러 번 받은 대장암 4기 환자와 대장암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의학박사 중에 누가 대장암에 대해 더잘 알까요? 대장암의 예방법, 진단법, 치료법에 대해 알고 싶다면 누구의 조언을 들어야 할까요? 이민경 정신으로 무장한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의학박사가 대장암에 대해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면 이렇게 항의할 겁니다. 당신에게는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대장암의 경험을 본자가 당신에게 가르쳐 주는 상황인데 어디 감히 의학박사 따위가 나댑니까? 대장암이라는 주제든 여성차별이라는 주제든 정확하고 깊이 있는 지식을 쌓으려면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과 토론하면서 좋은 책과 논문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머리가 좋을수록 열심히 공부할수록 성과가 좋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민경은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지식이 최고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직접 경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기 기만 경향이 있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억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의학계에서 이중 눈가림 방식으로 대규모 임상시험을 하는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경에게 이런 것들을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